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케이팝 대표 그룹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팝지 블랙핑크 스쿼드 라이브 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신정민, 김지수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아, 네. 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수보이의 설 소원 성취하셨어요. 어, 제가 어~ 부모님께서 김지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 이름 같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어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아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래쪽에서도 블랙핑크 여러분께서 또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네. 신정민 해설도 어~ 오늘 경기 기대되시죠 어,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원래 웃는 상이에요 <웃음> 어~ 저는 태어나서 오늘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웃음> 저는 근데 아직도 이 남아있는 시간이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살아있길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끝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룰로 진행이 되는데 15분 동안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남아있는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니 그리고 지수 이두 여왕님을 각각 지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진 어, 수많은 스트리머와 그리고 또 BJ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기력을 펼쳐주실지 그래서 점수가 좀더 많은 팀들이 승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총 41점 최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모두 지켜내긴 어렵고 특히 여왕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쓰러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켜주는 플레이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음. 그래서 각각의 팀에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음. 순간적으로 지수 선수와 또 제니 선수가 끊기게 됐을 때는 지켜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게 백업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트리머와 BJ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의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네. 어, 엄청난 선수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어, 현재 이제 프로 e스포츠 배그 e스포츠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들, 들어왔는데 어, 몇몇을 보는데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력이 펼쳐질지 또 BJ들이 여왕님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에란겔에서 두 개의 매치가 진행 행될 예정인데 15분 안에 가장 많은 생존자가 있는 팀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승리 팀에게는 만 쥐코인이 또 따로 전달이 될 예정인데 음. 만 쥐코인 정도면 인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인게임에서 어, 뭐. 블랙핑크, 메가번드 이거 한 세트를 통째로 살수 있는 아 굉장히 소중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이겨야겠죠 아, 저는 맞아. 오늘 사고 왔습니다 어, 네, 풀세트를 사고 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필은 기가 막히게 해풍당당해요 네. 네. 네,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온 지수보의 해설이거든요 저는 같이 e스포츠 중계라고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계속 웃겨요 <웃음> 저는 항상 열심히 해야 하지만 <웃음> 조금 더 열심히 했죠 네, 오늘은 영혼을 갖았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이 멘트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에 영혼이 실려있는 지수보이 해설의 멘트를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 지수보이 해설은 사실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부러운 남자가 오.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뜨뜨 선수와 또 지수 님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오늘 네. 어,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음. 뭐 경기 전에 이두 선수가 나눴던 그런 전략들 네. 이런 게좀 어떻게 최종적으로 딱 결정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선봉장에 서서 그렇죠. 무너뜨릴지 아니면 숨어 있을지. 음. 음. 네. 이게 32대32 32 소대 전투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또 경기 외곽 쪽에서 응원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리사, 로제 이런 분들께서 <웃음> 화이팅 하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초알 날라와도 웃으면서 맞을 수 있어요 <웃음> 예. <웃음> 네. 뭐야? 네. 어, 예. 초알 날라오면 내가 <웃음> 이, 괜히 지수 이렇게 막아주면서 아, 이렇게 바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매치 펍지 블랙핑크 스쿼드 라이브 중계 첫 번째 매치인데요 에런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 시작합니다. 지수 선수의 어, 스킨이잖아요. 음. 어...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어, 굉장히 두 분이 편하게끔 네. 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그 제니 선수까지 같이 있는데 음? 야이 근처에 모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공룡 코스튬이 네.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 캐릭터와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음, 네. 그리고 누군지 한눈에 굉장히 좀 빨리 뛰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각각의 또 이렇게 팀 구성 자체를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눈에 띄게 의상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중계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웃음> 그리고 아까... 어, 이거 약간 저, 전략인가요? 네. 네. 아까는 또 그리고 깨박 선수는 경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먹으로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를 통해서 네, 블랙핑크 예, 스킨이 비행기 꼬리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번 블랙핑크 스킨에는 낙하산 스킨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낙하산을 펼치면 거기에 블랙핑크 멤버들 사진이 내내 꽉! 무조건 살수없요 여러분들 아니 네. 어디 홍보팀에서 나오셨나요? 제가 <웃음> <배가> 샀으니까 <웃음> 아, 알겠습니다 제 영혼을 빼앗겼어요 비행기 동선은 이제 강남 시작점에서 호칭키를지나 노보까지 갔는데 첫 자기장 동선이 오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빠르게 어, 첫째 기장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밀리터리 베이스라고 판단을 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여왕님과 함께 호의를좀 나서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소대 전투가 크게 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이 될수 있는 어, 블루 팀 그리고 레드 팀 입장에서는 좀더 지키는 플레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위치나. 자기장의 위치 그리고 15분 세팅으로 돼 있는 자기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파밍의 속도 이런 것도 기존과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블루팀은 왼쪽 다리 페리피어 근처에 일부 떨어지고 노보 쪽으로 일부 떨어졌는데 레드팀은 거의 대부분이 밀리터리 베이스 안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어, 각각의 이거, 여왕님들을 네. 지키기 위한 전략이 좀다 다른 것 같죠 음. 자, 뜨뜨가 그래도 최전방에 서서 예, 블랙핑크 지수님을 지키려는 낙하산 나오고 있죠? 어 그렇죠. 예, 네, 낙하산 저거 음. 블랙핑크 낙하산입니다. 네. 어, 다르죠 다르죠. 아, 달라요 달라요. 어. 지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파밍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왕님께서 문을 여셨고요. <웃음> 자, 이 네. e 레벨 지금 가방도 저렇게 보면은 리사. <웃음>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웃음> 어, 총기도 보면은 멤버들 얼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름이? 어어. 네. 자, 근데 지수 팀이 지금 제니 팀을 초반부터 둘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음. 일단 빠르게 좀 정리해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약간 산계에서 드랍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들에서 빠르게 백업 해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자 어? 음. 지수팀이 미니맵상으로 어, 핑크팀이고요 제니팀이 미니맵상의 블루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엠블렘을 보시면 약간 명함이 다르죠 음. 자어 근데 제니 어, 어 파밍까지 되어지 어 뒤에서 갖다 주고 있어요 총을. 어, 역시 여왕님한테 <웃음> 네. 이제 모두가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아이템을 배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과 같은 룰에서는 음. 여왕님을 잘 챙겨 주는 게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보해 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타밍을 빠르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제공하는 거 오! 저 제니 팀에 두 명의 결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 순식간에 네 명이 아웃이 됐죠. 원래 또 여왕님 그 공전에 진입하기 이전에 기사들이 막그 앞에서 네. 성문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대박이가 이... 직접 호위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톨, 이톨 선수가 있고. 어. 발소리 이... 날 텐데. 어, 이톨은 근데 BJ들 비제이들... 중에서도 오, 무력 발소리? 예 무력이 높기로 소문난 여성 BJ인데 뜨뜨 위험해요 네아 뜨뜨가 먼저 잡히면 이것도 큰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호위 기사 중에서도 가장 최 고급 기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발소리 다 듣고 있는 이토리입니다 네예그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호위 기사 옆부러우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문이 열리해요 어, 몰라요 그래도 어서 가자 지수 팀의 호위 기사가 빨게 아.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뒤에 지수호님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거 공실. 어 오, 잡으러 가요. 지수가열살지수 나의 호위 기사는 어디에 가? 무릎 불렸어요. 네. 무릎 불렸어요. 아 맞기는 딱. 어디 있느냐. 네. 나의 호위 기사를 잡은.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숨지 않았어요 어, 음, 지수 선수는 숨지 않았어요 굉장히 용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음, 포지션을 딱 보고 이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지금 총기 구성도 음. 아니다 그냥 집안에서 전투해서 내가 그냥 다 잡아버리겠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음.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 <웃음> 지수 선수 이름이 어, 지혜로울지에 빼어날 아, 수예요 아, <웃음> 대단합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아, 저희가 아, 이름대로 오늘, 하는 거죠 오늘 그 한자풀이까지 다 알게 생겼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리고 깨박 선수가 계속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네. 제니 선수를 좀 호위하고 있고요 어, 얘 가방도 한번 주는 게어떨까 어떠... 아, 가방은 내가 들겠다 영왕님은 네. 최소한의 무기만 드세요? 거의 짐꾼인데요 <웃음> <웃음> 사, 이거 잘좀 케어해주고 있는 거좋어요 아, 짐을 매게 했나요? 영왕님께 감히 제니님에게? 네. 아니면 어, 그게 아닙니까 날 보호해주세요 <웃음> 자 일단 아, 차량도 어쨌든 최소한의 구명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방을 좀 넘겨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차량을 타긴 타야 되는데 네. 이게 강력한 호위기사였던 뜨뜻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차량이 타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다 싶으면 내려야 되거든요 <웃음> 네. 네. 눈 마주치면 내려야죠 음.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니팀은 외곽 쪽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기장 데미지를 좀 받고 있고요 음. 중앙 집결을 하고 있는 지수팀이 현재 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각각의 여왕님들이 살아있잖아요 그이 상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 오 이거 전략적인 선택이긴 한데 자, 여기서 오, 사용키를 어! 오, 개박이! 해상 침투를 하겠다 야, 여왕님을 모시고 이거, 아, 아, 아. 액티비티하게 네. 과장을 좀 보태면 요트를 사왔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이게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자 그리고 지수 팀의 차량 쪽으로 수리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좀 어, 과열 현상의 교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개박이 선수와 제니 선수는 유유히 일단 들어가는 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해리 피어 쪽에서 보트를 구해서 일단 들어와 주고 있고 음. 아직까지 어, 뚫기 어려워 보이는 쪽은 지수 팀이긴 합니다. 계속 계속해서 앞쪽에서 땅을 먹어주고 있는 다른 팀원들 때문에. 지수 어, 선수, 굉장히 안전하게 진입 중이에요 와, 지금 뭐 엑스레프트 선수인가요? 네. <웃음> 중국 쪽에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자, 엑스레프트 선수가 호위무사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고 음. 자, 그리고 이 엑스레프트 선수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이벤트 매치에 딱 어울리는 만큼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메인 총기를 지금 토미걸 쓰고 있습니다 어 아, 이런 센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좀더 재밌게 경기가 좀 풀어질 수 그럼, 있거든요 그럼요. 포미건의 펌프 샷건을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UAG 안전하게 탑승해서 네. 악한 선수가 또 이런 것들. 아 음. VIP 호송 전문은 악한 선수예요. 예전에 네. 에어포스 원을 몰았었는데 네. 지상으로 네.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 역할들을 잘 맡아서 해주네요. 지금 제니 팀이 인원수에서 <웃음>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일반력전을 노리려면 제니를 시키면서. 지수를 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뭐그뭐 거북손 따고 있나요? 오, 어, 야 이거 진짜. 아니 깨방이 근데. 야! 오, 여왕님은 험한 네. 절벽이나 바위 이런. 중에 아니 뭐 배치를 혼자 올드보이 찍고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일당백으로 다 들고 들어와라. 아. 일자로 그냥 다 밀어주겠다. 약간 그런 거네요. 호위 행렬이 네. 너무 화려하다 보면 아 저게 VIP입니다. 노출되잖아요. 타고 있구나. 그러면 아예 걸어가자. 아 예. 정말 허 험한 길을 좀. 네.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예 포위망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깨박이 선수가 제니님을 제외하고 모두를 버렸어요. <웃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최악의 이 상황은 저 둘이 제일 마지막에 죽을 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깨박이 선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니님을 음. 어 포위하지 않는 어 그리고 오토바이 구해왔어요. 이상형 어. 오토바이죠. 네. <intent> 자, 그리고 여기서 온기종기 모였다가 나중에 전열이 좀 가다듬어지면 그때 나가겠다 어쨌든 근데 스코어 자체는 30대 16이거든요 <ridiculous> 아 예, 아 예, 이게 맞죠! 예 이게 맞죠! 이거죠! 티들두두두뚜두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콘서트죠 블라이핑크 인류 에러어 아, 왜냐면 저희가 흥이 나네요, 흥이 납니다 아, 아, 이거죠, 어, 이거 네 자, 그리고 시, 예, 실제로 팀 이모트에 합류하면 은 노래도 오, 나옵니다 아, 아, 데... 그렇죠, 오! 오! 오! 자, 이제부터 깨박이에 확실한 방어가 나올지 자, 호위에서 드럼프도 보여줘야 도읍지가, 지수팀의 도읍지가 다 털어먹고 있어요 두명또 잘렸어요 어, 코앞에 왔는데요, 이거 여기 너무, 너무 중요한 전투입니다 갱체 네. 맡았습니다 네. 네. 이 도전도 못하고 있죠 아! 아! 이러면 깨박이! 깨박이! 제니! 제니, 아! 도망가세요! 제니! 차라리 떨어지세요! 바다로 바다로 들어가서 찾아라! 도저누구 누구야! 밍밍! 빙빙! 밍밍이! 여기 왜 있어! 밍밍! 아 빙빙! 아니, 밍밍이 제니를 잡았어요 아 PC에 그러니까 중국 프로리그 현재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선수가 아 제니를 노렸어요 이거는 뭐웬만한면 피하거든요 네, 네. 네. 아... 호위 기사의 플랜 자체가 네. 망했습니다 그런데 네, 깨박 선수가 제니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물자를 죽이긴 했지만 네. 헬멧도 없이 아이언 사이트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건좀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제니 선수를 막 타친 게 토르 코리아예요 오. 그랬더니 바로 응징했거든요 네. 너가 죽였어? 아군의 성지겠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아춰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직 그래도 음.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맞습니이나 있기 때문에 이 여덟 명의 8인의 기사가 최후의 8인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왕님이 갔는데 8인의 기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웃음> 아 30대 6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내서 혹시라도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음. 정말 든든한 아군들을 네, 데리고 있다라는 무언가 좀 남는 게 있거든요. 네, 지수님도 지금쯤은 한번 징격을할 하... 그렇죠. 아닐까요? 여왕님께서 이제 지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지수 선수도 한1킬 정도 어,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먼 위치에 계세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진짜 아칸 선수가 어. 또 VIP고요. 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한 명만 남아 있는데요. 헤이피어 아, 아, 자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시간 문제죠. 이섬 안에서 혼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습니팀 어. 여기까지인가요? 와, 30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걸렸어요. 이렇다면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는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좀더 오랜 시간을 버텨야 돼요! 네. 블랙핑크와 함께할 수 있는 표가 저희도 조금 1초라도 더 합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장 끝날 때까지 버텨주세요! 자, 그런데 보트를 구해서 지금 다가가고 아니야, 있는 죠 아니야! 그, 그 플레이는 이건 반칙입니다! 네, 네. 자, 구급상자 쓰면서 버텨야 아, 돼요, 이렇게 받아봐야 됩니다, 네. 받아봐야 돼요! 여기서 마, 마무리 찍으러 왔어요, 이쪽에서! 최후 기사! 아! 아! 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수팀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두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토르코리아, 모토케이, 제니, 제니 선수를 잡은 선수와 마칸을 친 선수 두 명. 어, 일단 은 지수팀 정말 잘 지켰죠. 뜨뜬 선수를 잃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선수를 지킬 수 있는 구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아, 네. 네. 그렇죠. 마한 선수가 일단 아, 그런 호위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처럼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호의를 해줬는데 역시 이 전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운전을 했던 아칸 선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블랙핑크 지수님이랑 한차 타봤다.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계속 자랑할 수 있죠. 제니 팀 내가 망하겠다. <웃음> 네. <웃음> 아,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는데 어 이벤트성 매치인데 어. 실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깨바기가 제1호위기사로 나서서 음. 좀 허름한 루트로 가서 약간 팀의 방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루트 자체는 좋았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한데 뭉치지 못해서 아, 수비벽이 한 번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배치가 마무리됐는데요 어두 번째 배치도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배치 들어가기 전에 응원석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